버그슨 테라한테는 치지 않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예. 어, 일단 이긴다라면 어떤 그 전제하에 예,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음, 돼요. 아, 그 버그가 아니고 스킬인데 자꾸 버그버그 버그 하시니까 좀 그렇고. 강구열 선수 별로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웃음> 네. <웃음> 아, 은도가? 아. 네, 네. 1렉스킬이 오염된 대형 식칼 속칭 오대식이라고 하는데요. 오스키장대식 <웃음> 예. 대 스킬이 30대 40대 40대 4 0그다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음에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식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에0대 40대 40대 40대 40대 40대 네, 반대로 진영 선수 부약에 네,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머리는 상당히 뒤쪽까지 졌습니다 고쳐야 돼요 한번은 네, 네, 네, 다급했죠, 지금 센터 네. 짓던 네. 네. SCB가 착발려 와갖고 어, 서프라이드 포스리하는데 트위터가 이거 뚫리면 거안 되고요, 되고요. 네. 네. 어, 물어 뚫리면 어떻게 하죠? 안 되는 아, 정도가 저, 저, 아니라 저... 끝나는 거죠, 네. 이거 뚫리 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 그래도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커맨드를 네. 여기서도 또이 와중에 리엔트를 잡아내거든요 네. 십점.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baby. 아 게임 좀 위험했다고. 아 이거 잘려놓고 말이 많네. 일단 미들 일게 화장하자. 미엔지 선수를 보고 말한 거 아니야? 잘려놓고 말이 많네. 아 이거 위험했다. 잘려놓고 말이 많네. 와, 나는 바까지 갔으니까 스매 넘칩니다 자, 저분이 아, 어느 아, 쪽을 지금 아, 왠지 다크 분위기가 근데요 네, 그러니자 <웃음> 다크 들어왔어요 자리클리어는 보여주셔야죠 예자 네. 떠났어요 자, 리클리어가. 떠났어요 리콜리어 떠났어요 어어한방 어! 어! 아! 맞았어요 아한방맞았어 야. 두방쓰고 싶었는데. 아, 첫날두 방으로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네. 네. 자, 2 차시도 있죠. 네, 이 차시도 있죠. 됐어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어어어 그렇습니다. 별꼴이 다 있네요. 예, 그렇죠. <웃음> 예, 이러시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 그렇죠? 페어트에서 예, 예, 좋은 마무리가 될수 있었는데 예,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이제 예. 뭐 그냥 예. 아, 이런 그 예. 뉴클리어를 맞다보니까 이성을좀 잠시 잃었던것 예. 같습니다. 이한테 일단 공이 앞으로 가. 아 잠깐만.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고르들이 지금. 독독나독자르자르 너 봐, 이겼어, 이겨,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그냥 바로 찍고 미드가 야! 죽여, 나나 그냥, 죽여! 죽여! 이 나한테 얘기 나한테 얘기해! 죽여 이 x x 지죽이새끼야 일로와 새끼야이마 새끼야 이 x x 마란 새끼야 지겨 지겨이까 갓나 새끼들아 오케이 우리가 최전성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네아 예! 부산에 그 직원분들이 계셔서, 예, 예, 예. 네. 네. 있는데. 아, 그냥 혼자서 때려잡나요, 이거는이 네. 그리고?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아. 저거 신상 소추 천산데요 아, 이러면 한타 힘이 쪽빠지는데요. <웃음> 입고 나오자마자 소나기 내린 거예요, 지금. 와, 제가. 정말 택도 안뛰었는데 예. 반 반품 안 돼요, 저거. 그러니까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 나와 버렸네요. 손 vale? 손안 어디로 가야 하? 오저 안무. 이 개! 이이 개! 이이이이이이 개! 이이이이 개! 이이 개! 이이 개! 이이이이 개! 이이 이케케! 이케케! 이발케 이케케! 이 한국팀, 남은 경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케케! 이 아, 진호 형이 좀 이렇게 좀. 오랜만에. 시초법으로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갖고 이게 좀. 겁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군대 갈 나이도 됐는데 이제 빨리 떨어뜨리고 군대나 좀 보내려고요 야, 전세기 선수였습니다 홍진호 선수. 선수 예. 야 이거 도발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예 우선 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좀, 예, 좀, 정도가 좀 심해서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웃음> 예,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보낸다고 말을 했는데, 예, 단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임년수는 별태가지고, 예, <웃음> 예, 지금, 임년수가 지금 저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지금 모든. 시로즈가 입히었어요? <굿> 모든 노장 게이머들을 대표해 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이머들을?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어, 힘들어질 수 있죠. 아, 그 유니차이가 예. 예. 확실히. 예. 오! 아까! 앞에 와! 나 아까! 앞에 와! 뭐하는거죠뭐 하는거지? 너무, <웃음> 너무, <미안. 웃음> 너무 아파하시는거 아니에요? Just like Taipei Assassins <웃음> did against Moscow 5. <웃음> and that is CLG and the whole of Europe out of the <웃음> tournament <웃음> in the <웃음> semi-finals. <웃음> <웃음> fantastic! Perfectly executed moves by Azubu Frost. They had the one slip up where they almost threw the game and you can see so amazing. This was one of the most <laughs> exciting games I've ever cast. I was losing it during that game and they just had the relief. Woon just had the relief, Woon just had the relief, Woon so excited. Congratulations to Azubu Frost, that was honestly very impressive. Very impressive and yet again we're talking about the top lanes. Shy. 그러면 이제 프로토스가 뭐 포지 더블링이냐 터블, 어, 더블링 예, 포지냐, 아그 포지냐 따서 For Azubu Frost It's Rapid Storm! 페이 어세이는 팀명다운 <웃음> 세개 엄청나 네, 네. 강력한 팀을 암살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M5를 상대로 1경기 때는 좀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패배를 해서 역시 M5한테는 안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두번째 세번째 경기 때 보여줬었던 전체적인 어, 뭐 게임 운영이라든지 판단 같은 것들은 이거는 각 팀의 어떤 스타일상의 장점을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한 진짜 현재 지금 봤을 때는 와 정말 완전 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한타 그 단계에서도 그렇고 라인전 단계에서도 그렇고 밴픽도 상대를 진짜 밤새 가며 막 이런 패턴에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 싹다 분석해 온 듯한 그래서 상대, 소, 상대 손발을 꼭꼭 묶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예,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